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저는 환절기만 되면 몸이 좀 찌뿌듯해 지는데요 목과 어깨 쪽이 뭉치는 느낌이라 누가 잠깐이라도 주물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셀프 마사지로는 이게 잘안풀리더라고요 오늘은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안마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이 제품은 안마기답지 않게 디자인이 너무 깜찍합니다. 제품 상자를 보면 완두콩 콩깍지가 그려져 있는데요. 안마기가 마치 대형 콩깍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집에 안마기를 두면 내가 몸이 별로 안 좋다고 광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걸 티내는 것 같아서 꺼내 두고 싶지 않은데요. 이 제품은 쿠션처럼 보여서 그냥 소파에 던져놔도 될것 같습니다. 안마기를 처음 사용해보고 든 생각은 하, 별론에 리뷰하면 안되겠다 였습니다. 아주 큰 하자는 아니었지만 충전구 캡이 제대로 안 닫아지는 문제도 있었고 실제 작동을 했을 때 힘이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소파에 방치해 뒀는데 TV를 보면서 종종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 나름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품이 길어서 약간 죽부인 느낌으로 안고 있기 좋습니다. 안고 있으면 좀 편한 기분이 드는데요. 애착인형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제품이 가벼워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안마기처럼 시원한 느낌은 아니지만 TV를 보면서 목, 어깨, 종아리 이런 곳에 사용하면 어느 정도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마기 가운데 쪽을 보면 안마봉 두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돌아가면서 마사지가 되는 방식입니다 사람의 손모양을 모방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아주 단순한 움직임이죠 단순해도 뭐 마사지만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 제품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 그런지 파워가 많이 부족합니다 누워서 안마기 위에 목을 올리면 안마기가 멈추는데요. <웃음> 좀 황당하죠? 제가 리뷰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안마기는 기능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온열 기능입니다. 온열 기능을 켜면 마사지 봉 반대편 쿠션 쪽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별 기능도 아닌데 쿠션 위에 목을 올리고 누워있으면 찜질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묘하게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고 목이 살짝 풀리기도 합니다 저는 온열 기능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목이 조금 더잘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안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작동부가 있는데요 충전을 할수 있는 충전구가 있고 옆쪽으로 온열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면서 안마기가 작동을 시작하고 온열 버튼을 누르면 안마는 정지되고 온열 기능이 켜집니다. 아쉽게도 안마와 온열 기능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온도는 40도, 45도, 50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온열 버튼에 있는 불빛이 초록, 노랑, 빨강 세 가지로 변경이 돼서 불빛을 보고 변경되는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만 사용할 때는 온열 버튼만 누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전원 버튼을 누르고 온열 버튼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충전은 C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어서 이 케이블로 충전을 하면 되는데요 3시간 정도면 풀 충전이 되고 대략 2시간 조금 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게 느껴지지만 마사지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하는 시간도 대략 10분 내외라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기는 30초마다 마사지가 멈추면서 돌아가는 방향이 변경되는데요 이때마다 마사지 부위를 바꿔주면 뭐랄까요 매일매일 루틴하게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제품 소재는 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때가 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죠 제품에 있는 지퍼를 열면 커버를 벗겨낼 수 있어서 세탁도 가능합니다 이 안마기는 다른 제품과는 달리 아주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홈 앱과 연결이 가능한데요. 아직 한국에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지역을 중국으로 설정해야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품 설명서를 보면 QR코드가 하나 보입니다. 미홈 앱을 설치하고 앱 상단에 있는 연결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 QR코드를 스캔하면 앱과 안마기가 연결되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안마기 온열 버튼을 눌러서 블루투스를 활성화해 줘야 합니다 앱에서는 안마기 기본 기능인 켜고 끄기 온열 기능 온도를 변경할 수 있고요 안마기에 없는 기능도 몇 가지 보이는데요 안마기 일시정지, 마사지 모드 변경 그리고 타이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참 편하고 좋네요 이 안마기는 지금도 종종 사용하고 있지만 진짜 괜찮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이런 느낌이죠 제품이 많이 단순하고 어설픈 느낌이라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28,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같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